오디오 인터페이스 시리즈. 야 그중에 드디어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가 등장했습니다. 아폴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을 계속 소개를 했는데요. 네. 아, 드디어 이제 아폴로 차례가 온 거죠. 왔습니다. 네. 아폴로 하면 또 뮤지션분들, 뭐 그냥 개인 작업자 혹은 또 인터넷 방송까지. 네. 굉장한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그쵸. 많이 쓰죠. 어 정말 많이 쓰죠. 원래 유니버셜 오디오 하면 그 UAD 플러그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지. 센시 <웃음> 진짜 요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DSP로 돌아가는 플러그인들. 어 거기다가 <웃음> 그 화려한 그 복각 제품도. 아 갖고 싶다. 아, 로망이 있었죠. <웃음> 어. 그때 뭐 구매해서 사용하시던 거 있으세요? UAD One. UAD One? 어 지금 투잖아. <웃음> 지금 투잖아. 레거시라고 돼 있는 게 어. 사실 원 제품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원의 울트라 팩이라고 제일 상위 모델. <웃음> 플래그십 모델 아니야? 제일 제일 위에 거. 짜자. 와 이거 뭐야? <웃음> 이 PCI 카드로 이제 들어가는. 야 여기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네. 파워 투 유어 타워. <웃음> 어, 이 당시에 노트북으로 이렇게 그렇죠, 작업 안 저... 했었어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PC 막 데스크탑 이렇게 네, 그렇죠. 아니면 타워네 뭐였기 음, 때문에 타워 투 유어 타워 컴팩트 데스크탑 올 랩탑 올 어, 랩탑이 있긴 있었구나 음, 음. 어. 근데 랩탑을 어떻게 연결했을까? 이게 PCI인데 야 요거는 <웃음> 이거야말로 <바로> 상술이지 <웃음> 이때 당시에 지금 레거시 버전들 보면 1176LN, SE, 그 다음에 보스 CE 코러스 캠브리치 EQ, 어, 네. 소녹스 그리고 페어차일드 670 CS1, 드림버브 l a k 야야 그만해 그말해 그만해 우리 있을 거다 있네 다 있지 야. 근데 이거를 UAD2가 나오면서 업그레이드 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놓쳐가지고 <웃음> 이걸 쓰지도 못해 이제 아 거기다 어. 진짜 웃기는 건 음. 시스템 리콰이어먼트에 네. 램 128메가 <웃음> <웃음> 70메가의 디스크 스페이스 좋네 어, 야 이게 있었을 줄이야 음. UAD가 UAD2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강도가 됐지 그때부터 쿠폰이 계속 <웃음> 날라와 <웃음> 아! 그것도 쿠폰이 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음. 50불짜리 이렇게 와요. 그럼 네. 50불로 살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렇지. 그 돈을 넣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래요, 그래 어, 네, 네, 네. 그리고 쉬. 내가 한참 안 사고 있으면 음. 25불짜리를 더 줘. <웃음> 맞아, 맞아, 맞아. 파블로프의 <웃음> 어. 개처럼 음. 쿠폰 딸랑하면은 가서 아, 맞아. 아, 내가 그냥 이럴 거면 얼티메이트를 샀지. 아, 최상위 버전으로. Burn o k 그래서 그 UAD 플러그인이라는 게 믹싱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그 플러그인을 그렇죠. 구동시켜 주는 dsp 즉 컴퓨터의 네. 파워를 빌리는 게 아니라 얘가 별도의 dsp를 통해서 이 플러그인들을 구동을 시켜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세틀라이트 이런 uad 외장 장비 자체가 동글 역할을 하면서 이게 꼭 있어야지만이 그 uad에 굉장히 좋은 질 좋은 플러그인들을 쓸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저희가 꼭 이제 uad 세틀라이트를 녹음실마다 이렇게 하나씩 구비해두고 <웃음> 저희도 있고요 아폴로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유니버셜 오디오에 어, 완벽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아 아 이거 비즈니스 잘해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유니버셜 오디오가 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그런 거. 이 DSP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넣어버린 거죠 그냥 인터페이스처럼 보이지만 DSP가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실 때이 UA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플러그인을 구동을 하면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폴로 솔로 이 인터페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플러그인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프로세서야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이것 자체가 동글이기 때문에 네. UAD 플러그인을 구동을 하시려면 꼭이 음. 인터페이스 혹은 UAD 세틀라이트 라고 해서 별도의 DSP 카드가 필요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DSP를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니즘 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이 아폴로 시리즈가 사실은 네. 이 유니즘 프리로 또 하나의 대히트를 하죠. 어마어마한 판타지를 심어줬지 <웃음> <웃음> 여러분의 집에 리브를 LA2A를 특히나 이 유니버셜 오디오가 원래 아웃보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쵸. 자사의 아웃보드들을 복각했을 뿐더러 타사의 아웃보드까지 <웃음> 다 복각을 해버렸죠 <웃음> 다 먹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구동을 시켜줄 수 있다 녹음할 때그 복각한 거를 사용을 할수 있다 이 회사는 하드웨어를 복각해서 에뮬레이션한 플러그인들이 대세입니다 o 모크 자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뜯었네 <웃음> 지금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아폴로 솔로 USB입니다 USB로 작동하는 모델인 거죠 원래 아폴로 시리즈가 맥에서만 특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한동안 맥으로 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그 다음에 USB, for w i 라고 해서 네. 윈도우 전용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네, USB 3.0에 UAD 세틀라이트도 USB 버전이 있고 이 아폴로 시리즈도 USB 버전이 있는데 네. 이 USB 버전은 맥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음. 오로지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윈도우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아폴로 솔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폴로 LO 시리즈 아폴로 LO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아또 네. 주변에서 많이 술렁였죠이 음... 가격에 아폴로를 쓸수 있다니 <웃음> <웃음> 그래서 아폴로의 막내 제품인 에로가 있었는데 에로가 지금 솔로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스펙이라던가 이런 게 변한 건 아니고요. 아폴로 트윈 시리즈와 그 결을 이제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솔로로 이름이 변경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마이크 인풋과 라인 인풋. 이거를 겸할 수 있는 콤보 잭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도 꼽으실 수 있고 거기에다 그냥 라인 인풋을 꽂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웃 두 개가 있는데 이제 TRS 잭이니까 네. 그걸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하이제트 네. 즉 기타나 베이스 같은 거 그대로 바로 직결하실 수 있는 하이제트 음. 연결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헤드폰 아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면 한번 살펴보시면 인풋단 인풋단은 마이크 인풋과 라인 인풋 이것을 따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네. 이제 번갈아 가서 마이크를 꽂으셨으면 마이크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라인을 꽂으셨으면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입력의 볼륨이 달라요 그리고 로우컷 버튼 중요하죠 마이크에 있는 로우컷과 마이크 프리앰프에 있는 로우컷은 정말 유용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우컷 버튼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8 팬텀 파워 그래서 팬텀 파워는 마이크 인풋일 때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드 버튼 패드 버튼도 또 굉장히 유용하죠 그럼요. 패드 버튼은 인풋단의 볼륨을 확 낮춰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볼륨이 굉장히 큰 악기들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이 패드 버튼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위상 버튼 저는 이 위상 반전 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있다는 라 거는 정말 친절한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콘솔 느낌의 원래 또 유니버셜 오디오 콘솔 만들던 회사니까 아 이렇게 너무 크고 아 그쵸 그렇죠. 네그 <웃음> 네. 다음에 이제 링크 버튼이 있는데 링크는 채널 1번과 2번을 동시에 링크시켜 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레오 인풋 같은 걸 받으셨을 때 링크를 음. 통해서 볼륨이나 로우컷 이런 모든 기능들을 동시에 1번 2번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앰프와 모니터블을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앰프를 누르시면 이 프리앰프 모드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녹음에 관련된 네. 인풋에 관련된 설정들을 하실 수 있고요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던가 헤드폰 저희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헤드폰으로 바뀌고요 한번 더 누르면 다시 모니터 스피커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솔로 USB 같은 경우는 지금 USB-C를 탑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USB-C to C 케이블이든 C to A 케이블이든 데이터 트랜스퍼가 되는 USB 케이블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데 다만 USB 3.0 이하의 뭐 2.0이나 구형 USB 단자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모양이 같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 솔로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모델과 USB 모델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가장 큰차이는 차이점은 썬더볼트 모델은 윈도우와 맥두개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USB 모델은 윈도우에서만 사용을 한다는 점이고요 오니 윈도우야 썬더볼트 모델은 썬더볼트 케이블만 연결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전원까지 전부 버스 파워로 작동을 하는데 네. 지금 아폴로 솔로 USB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아답터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DSP까지 구동을 하고 이러면서 어 예전부터 뭐 UAD 세틀라이트라던가 뭐 아폴로 시리즈들은 전부 아답터라던가 이렇게 별도의 전원을 사용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LO에 와서 갑자기 썬더볼트로 버스 파워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거였는데 네. 별도의 어답터를 써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Burn milk. 어, 콘솔 창을 한번 보시죠. 유니즘 프리를 한번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폴로 솔로에서 지원하는 기본 콘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오버뷰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채널들이 다 전부 이렇게 채널 스트립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인풋 단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 마이크 라인 변경할 수 있고 48v 넣다 뺐다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컵 패드 그 다음에 위상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플러그인들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서트 단에다가 지금 유니즌 프리의 아웃보드들을 넣는게 아니고 유니진 이라고 써있는 바로 요 인풋단에다가 유니즘 프리에 프리앰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유니즘 프리를 제공하는 플러그인 리스트를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가 바로 프리앰프와 연동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유니즘 프리구요 인서트단에 들어가는 거는 DSP를 사용하는 그냥 일반 UAD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딜레이, 뭐 기타 베이스 앰프들이죠 뭐 페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란에 가시면 여러분들 마이크 세팅 하실 때는 이렇게 프리 보시면 되는데 어, api 아발론 어, 센츄리 2부 헬리오스 맨리 니브 SSL, 그 다음에 uae 그 다음에 v76 어, 이건 텔레폰 캔에서 나온 어, 진공관 프리앰프 v76 인제 네, 아마 비교적 최근에 리스 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폴로 솔로 usb를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플러그인은 uae 610b입니다 610b 이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사실 하드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어, 스테디셀러 프리앰프죠 그렇죠 크리미하죠 빠다필난다 <웃음> <웃음> 어, 그래가지고 인기가 좀 많은 그런 프리앰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렇게 유니즘 프리를 사용을 하시면 아폴로 데스크탑에 있는 이 컨트롤 기능들을 바로 이렇게 화면과 동시에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앰프 섹션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지금 이 컨트롤 패널에 있는 요 플러그인도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인풋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륨 노브들은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데 나머지 뭐 EQ라던가 아웃풋 레벨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컨트롤을 조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컨트롤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제공되는 610B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EQ, 로우 영역대 EQ와 하이 영역대 EQ를 지금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Hz, 200Hz, 70Hz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영역대를 부스트 할 건지 살짝 커트할 건지 요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7kHz, 10kHz, 4.5kHz의 영역을 부스트할 건지 이렇게 딤을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요 토글은 라인 입력과 마이크 입력을 구분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토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 쪽으로 토글을 낮춰보면 바로 여기 마이크 부분이 라인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2kg와 500으로 바꾸면 마이크로 표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500옴의 마이크 입력, 그 다음에 2kg의 마이크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버튼도 마이너스 15dB 패드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패드 버튼을 밑에 눌렀다 켰다 하면 인터페이스의 조작이 바로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위상반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누르면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앰프의 증폭단 즉 개인값을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디테일한 레벨들을 조금 더 설정을 해서 네. 녹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610B만 해도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고요 조금 더 욕심이 나시면 이제 현지를 시작하는 거죠 개미지옥, 개미지옥. <웃음> 개미지옥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리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제품들을 전부 지금 데모 버튼을 켜놓고, 데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 흔히 이제 많이 워너비 하시는, 니브 프리앰프 이런 거 있죠. 니브 1073 같은 거. 어, 직접 사시면 얼마죠? <웃음> <웃음> 어, 한600좀 넘어요. 그렇죠. 두 채널에 600이니까 한 채널에 300 지금 여기 니브 같은 것들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니브 두 채널만 해도 네. 600돈인데 그러니까 <웃음> 그런데 괜찮네 나쁘지 않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니브 말고도 API 같은 거 저희 API도 저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212라고 e 써져 있는데 음. 저희는 지금 512 사용 중이고 512 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격을 물어 512가 <웃음> 오일리가... 한 800불 하지 않나? 아, 800불 어, 어 <웃음> 그렇죠? 800불 API 프리앰프니까 그 정도 가격이지 채널 스트립으로 넘어가면 또 가격이 뭐, 높아지겠죠? <웃음> <웃음> 내 가격 어떻게 알아? 이런 네. <웃음> 어. 것들 아, 어, 이제 욕심이 나시면 이제 네. 구매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랑 어느 정도 비슷한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음. 실제로 받아봤을 때 어떠세요? 니브의 스멜이 있죠 80% 이상은 음음. 하드웨어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는 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UAD 플러그인들 저희가 자주 사용을 해본 결과 저희가 음. 실제로 뭐33609 라던가 뭐 G컴프, 그 다음에 첸들러의 뭐 TG, 12413, 음. 제너리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드웨어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AD 플러그인이랑 비교해서 사용을 해 보면 이 노브 돌아가는 손맛이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33609 정말 비슷해 저는 제너리미터도 되게 비슷해요 챈들러 <웃음> <웃음> 이제 TG 제너리미터 같은 네. 경우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사용을 <웃음> 하고 있는데 UAD 복각된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속이 많이 쓰렸죠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플러그인을 1대1 비교를 하면 당연히 조금 달라요 다르죠 네, 당연히 다른데 약간의 묵직함과 밀도감 그 아날로그 배음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전기신호가 흐르면 달라져요 그 질감은 음. 달라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EQ의 특성이라던가 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그 느낌들, 뉘앙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비슷하게 복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사실 이제 하드웨어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충분한 데모가 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는 리콜이 안 돼요. <웃음> 그럼, 아폴로 솔로 USB가 과연 이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어,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컨버터 칩셋. 이런 것들은 사실 트윈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듣기는 했어요. 음네 근데 실제로 체감이 될 때는 네. 사실 컨버터 칩셋이 동일하다고 해서 꼭 똑같은 소리를 내느냐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드가 다를텐데 그렇죠. 보드라던가 음... 회로 설계라던가 전원부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폴로 솔로가 트윈의 구형들 트윈 마크2 이런 데랑 네. 비교하면 은어 그렇게 그레이드 차이가 나나 이렇게 좀 느끼기 힘든 정도로 네. 컨버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트윈X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음. 사실 체감이 될 정도의 느낌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용도에 맞춰서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에요. 아플로 트윈 같은 경우는 사실 인풋 아웃풋의 개수도 조금 달라지고 그 그렇죠. 다음에 DSP의 양도 좀 달라지고 음. 어, 솔로 같은 경우는 트윈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가벼운 작업과 조금 더 포터블한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컨버터 퀄리티만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트윈이 더 소리가 좋으니까 트윈을 구매해야 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나는 조금 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뭔가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솔로를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따라가는 거야. 그만큼 또 저렴하기 때문에 솔로는 트윈에 비해서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뮤지션들이 작업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녹음하고 녹음할 때 다른 장비 필요 없이 음. 유니즘 프리 가지고 걸어서 녹음하고 스케치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앨범이나 다른 데다 이용하고 네. 그러기에는 너무 포터블하고 좋은 제품 같아. 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올인원에서 담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요. DSP까지 네. 남았으니까. 하드웨어 복합 플러그인들을 이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레이턴시 없이 모니터를 할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음. 다시 열어서 이렇게 콘솔 섹션을 보시면 인서트 이펙트를 UAD 레코드에도 보낼 수 있고 UAD 모니터 쪽에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DSP 내에서 바로 프로세싱을 해서 헤드폰 큐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노 레이턴시에 가까운 그런 환경으로 내가 녹음을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시퀀서로 보내 가지고 시퀀서에서 이펙터 프로세싱을 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레이턴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UAD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UAD의 굉장히 고품질의 플러그인들을 레이턴시 없이 다이렉트 모니터링 할수 있다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0만원 후반대 그렇죠 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준 70만원 그러면 이게 인터페이스들 업그레이드 이렇게 쭉쭉 쭉쭉 하는 과정이 있어서 2030만원대에서 업그레이드 한번 가려면 100만원대 이렇게 넘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염두에 뒀던 제품 중에 하나가 아폴로 트윈 뭐 이런 계열이에요 큰 그림이 있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웃음> 댓글도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던데 <웃음> 솔로가 트윈과 거의 비슷한 성능에서 약간의 그런 프로세싱 파워들을 조금 뺀 네. 조금 더 라이트 버전의 트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간 가격에서 사실은 이 채널에 조금 괜찮은 인터페이스를 추천을 해달라 라고 하시면 저는 아폴로 솔로를 추천할 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채널에 괜찮은 인터페이스이기도 하지만 믹스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뮤지션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녹음하고 믹스하기 물론 편하죠. 네. 그래서 니풀이 좋고 뭐 플러그인들 다양하고 그렇지만 저는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적절할 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노래 같이 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별다른 시퀀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음. 그냥 이 UAE에 있는 콘솔 요것들 음.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노래할 때 이펙터들 조금 더 거시고 음. 그 다음에 리버브나 아, 이런 것들 그렇죠 음. 그런 이펙터들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레이턴시 없이 네. 그냥 방송에 사용을 하실 수있으니까 네. 어, 정말 괜찮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기타 좋아하시잖아요 네. 기타 인프 좋잖아 아 좋죠. UAD 기타 앰프도 괜찮죠. 음, 괜찮죠. 챈들러 리미티드에서 나온 기타 음, 앰프, 음, 음, 음. 저는 그거 굉장히 믹스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아, 너무 나하구나 안맞아 저는 이제 챈들러 <웃음> 같은 경우는 페달도 가지고 있기 아, 아, 예. 때문에 어, 그것도 잘 쓰고 있고 음. 또 베이스 앰프들도 괜찮은 거많고요자 네. 지금 저희 아폴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막 관심들도 많으시고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들 네. 또 쓰고도 계시고 또 많이들 구매를 원하고도 계시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하는 김에 업체에다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조금 공동구매 할인 이벤트를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사장님, 울고 계실 거야. 아, 시원한 업체니까. 네. 이렇게 <웃음> 네, 해서 여러분들께 할인 이벤트를 열어드렸고요. 이 리뷰 영상으로 좀담지 못한 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쵸. 네,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녹화하면서 힘이 듭니다. <웃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라던가, 뭐좀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부분들은 이따 9시에 다시 만나서 네. 라이브에서 더 많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끝내. 9시에 <웃음> <웃음> <압수> 봐! <해봐! 웃음> 도망가지 마! <웃음>